정부가 발표한 7.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제어하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뭐 이런 평도 나오기도 하는데요. 특히 종부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3.2%에서 6%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실제 이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표 구간에 들어가는 개인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이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는 라 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지적되기도 했습니다. 저도 어제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. 이 토론회에서 비록 2016년 기준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약 15억 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15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급격히 과세 대상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이런 이유로 김진애 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은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이 구간들에 적용되는 세율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후에 입법과정이 있을 텐데요. 이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들도 함께 검토돼서 7.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.